다크카고, 폭수컥, 폭수컥, 폭수컥, 박수컥. 다크카고 아직 못 보았습니다. 다크고 이제 뽑으러 가야죠. 자, 결의의 빛, 착! 한번 뜨면서, 설마 이걸 한 방에, 착! 와우, 마라. <웃음>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게 좋네 역시 이게 좋네 4,000개에 5만 5천이면 이거 괜찮다 이거 싸네 이거 싼 편이다 되게 싸요 제일 싼 거는 역시나 이거고 그래도 자 잠깐만요 아까 요거 30만원 내가 충전해 놨거든 30만원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일단 한개자 이게 웬야 망고 그렇지 국밥 깍시지 국밥 5만원짜리 국밥. 5만 5천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착! 아. 외면 당했어요. 어? 계속 외면 당하네. 자. 그렇지. 부탁합니다. 자, 열립니다. 색깔이 안 바뀌네. 뭐고, 이거? 아, 실론 나이트. <웃음> 자. 아직 충전하는 것좀 많이 남았어. 그렇죠. 와, 아주, 정겹다, 그냥. 와. 조각으로 어떻게 맞추긴 하겠다. 자, 이거 한번더 가볼게요. 음, 출발. 쳐다보질 않는데? 자, 단차 갑니다, 단차. 고 오! 야, 드디어. 단차에서 뽑은 적이 있어요. 단차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원래? 팍! 자, 이렇게 오늘. 드디어 다크카카오를 뽑게 된다는데 그... 요! 봤나? 봤나? 어? 왔다면, 어? 마라. 야. <웃음> 검을 봤다어 검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도록 자 이것이 바로 클라스 뽑기의 클라스입니다 왕자에 앉은 구스의 모습이구요 다크카카오 그... 강한 힘엔 스디슨 책임이 따르는 법. 아, 예, 제가 또뽑기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오늘 또 책임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끄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기화돼가지고뭐 드디어 리뷰가 시작됩니다. 5성 60랩 마보카토랑 아보카도랑, 자카카오, 자카오까지. 뭐 이거? 초크닥! 빡! 때리뿌고요저 아포가토도 독을 넣고, 그래, 독이 막퍼지고 있습니다. 독이 퍼지고 있고,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팍! 찌르고 팍! 카오! 오. 와, 일단 뭔가 칼이 크니까 되게 뭔가 임팩트는 세 보이네요 오 딜량 오 딜량이 잠깐만 지금 오 아몬드 자기거든요 근데 에클레어는 지금 오 라즈베리 자기였습니다 어? 아 맞다 나 아까 안 끼웠지? 야, 아몬드를 끼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나봐 야안꼈는안 꼈는데? 지금? 안 꼈는데 지금 이 딜이라고? 아니 이걸 왜 <웃음> 아, 어, 이거야, 이거, 야, 이거야, 이거야, 나 깜짝 놀래버렸대. 우리 극딜, 극딜, 다카오다카 한번 볼까요? 극딜, 다카오 어떻습니까? 무지성, 특극딜, 다카, 자, 극딜, 다카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한번 들이박아 볼게요. 어, 뭐, <웃음> 물론 말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세팅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싶어져 버렸어. 맛을. 야, 아포, 아포가트 이마 빼볼까? 이 자식 이거. 어? 임만 빼고요. 우리 바다 요정이랑 딜 비교해 봅시다. 딜 엄청 세나센분한 분도 있어야 비교 대상이 되지. 요 정도. 오, 요 정도면 쎄시거든요, 지금. 보물은자부고 차이 나긴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과연 댐지 얼마나 나올지. 그죠? 그죠? 네. 자, 가볼게요. 밤, 바바밤 자, 쿨타임이 근데 잠깐만. 쿨타임 누구 한 명은 좀. 어떻게 해줘야 되긴 하겠다. 아니, 어. 너무 느리다, 쿨타임이 렇게니까 처음에 일단 다 두드리막고 시작하는 걸로 여기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 대검으로 사라져라! 빡! 찍었구요. 와, 뭐고, 이거 막. 뭐고, 방금. 어? 뭐 5초짜리다, 5초다. 제가 또 떠올라버리네, 내가 이게. 또 떠오른 게 있는데. 잠깐만, 이거, 여러분. 이게 또, 야, 그냥, 우리, 바이오랑 축하재! 같이 해서 연구 되게 넣어볼까? <웃음> 그, 쿨타임 또 느린 것도 있고, 그래서, 딜, 야, 딜이, 여러분! 근데 나 방금 피 깎이는 거 봤을 때그 정도일 거라고 체감은 했어. 바이오랑 딜이 맞먹는구나. 근데 심지어 바이오는 지금 4성이고요. 지금 다카오 1성입니다. 근데 딜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어쨌든. 자, 봐봐봐. 요거지. 요렇게 가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굳이 요것도 필요할까? 이렇게 되면? 요런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더극딜 보고 싶으면, 그냥 난 넣고, 어? 난 넣고, 시계도 넣자. 시계도 넣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두 바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써보자. 들이받고 차 크다 걸고, 버크덩, 버크덩이구나. 자, 최대한 좀센분을 골라서 여러분들 기쁘구나. 군침이 싹 도나. 자, 맛있게 한입 먹어봅시다. 과연 우리 생각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용쿠가 먼저. 빠바밤팍 들이받고, 착 매, 혹 걸고, 탁가고워 푸스컵, 푸스컵, 푸스컵, 박스컵. 자, 어떤데? 어떤데? 우리 딜량 한번 봅시다. 딜량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막 디버프도 막 들어가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다크카카가 먼저 때렸을 때그 방까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방까까지 들어가가지고 바다 요정께 더 세게 들어갔을라나? 어, 근데 마무리를 못 찍고 있네요. 마무리를. 마무리가 조금 늦다는 거. 마무리가 좀 늦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자, 일단 딜량 한번 구경 좀 구경 한번 해볼게. 구경 한번 해볼게. 어디 갔지? 농네막 이러시네요. <웃음> 저게 캐릭이야? 이러면서. 제 보기에 다카카오는그용쿠덱에 넣든, 그냥 아까 처음에 해봤던 그냥 그냥 찐데에 그냥 집어넣으니까 그냥 무조건 알아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 뭐고, 이거? 이게 좀 결투가 길어지면서 구미호가, 구미호가 딜량 1위를 찍어버렸고요. 바이오 뺨치긴 하네요. 일단 바이오 뺨치긴 한다. 어, 여 분은 지금 다크카카오도 뽑았고 그런 좀 티에 올리신 분이거든요. 보니까. 오, 이건 찐이다. 이건 찐싸움이거든. 찐싸움으로 가볼게요. 잠깐, 찐사운 갈 때, 내 생각에, 낫까지 할 필요 없고, 어, 차라리요, 모노클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난다. 자, 들어갑니다. 파카로 바아보고 촥! 매혹에 빠지고, 촥! 그닥 걸고, 푹! 그둑! 푹! 빡! 빡! 빡!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잠깐만, 안죽었고요 상대가. 안 죽었고. 자, 이래서 내가 모노클을 설계해왔지. 모노클 터집니다. 모노클 시킬게. 터지면서, 자 두번째 콤보 빡빡빡빡까지 자 이러면 이제 뭐 어? 끝났네 어, 이미 경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모노클이랑도 어울리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아까 그냥 괜히 뭐낫같은가져오는것 보다 더 더 확실한 것 같은데, 모노클리더 확실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야, 찐댁 나왔구나, 또. 찐댁이지, 여러분. 야, 야,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바이오보다 딜이 더 센데? 바이오보다 딜이 왜더 세지? 바이오 지금 4성인데 바이오보다 왜 딜이 더 세지? 잠깐만, 내, 내 바이오 토핑이 빠져있나?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바이오가, 봐봐! 바이오 오라즈, 바이오 오라즈 맞아요. 오라지고 58%짜리. 바이오한테 잘해줬거든, 내가. 바이오를 살살 할 리가 없지. 58%였고, 우리 다카카오 형님은 48%. 봤나? 공격력도 지금 바이오가 더잘 챙겨놨어요 닥카오 형님은 피감을 좀 챙겼고 아니 잠깐만 바이오가 지금 피감 바이오 더 좋네 하여튼 바이오께 훨씬 좋아요 토핑이 지금 메인 토핑 끼어놨어요 바이오한테. 그런데도 다크카오가 딜이 더잘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시대의 쌉 오피케가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앞에 탱커인데 탱커면서 디버프까지 거는데 그냥 딜로도 바이오한테 안 진다? 이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인정 인정? 자한번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다크카오를 카 그냥 메인 덱게 넣어써볼게요. 아무 아무 테게다 넣어도 그 다센것 센 같아요. <웃음> 아무 데게 다 넣어도 다센것 같아요 탱커가 딜러 잡는데 그러니까 탱커인데 딜러보다 딜이 더세폭 딜러보다 딜이 더세 그런 느낌 거기다가 탱커인데 광역 딜인데다가 광역 딜러보다 딜이 더세 뽀컹 하는데 이게 뭘 대금으로 찍어버리는데 여러분 진짜 뭐 그러면서 맷집도 좋아 맷집도 좋아 지금 아까 봤다 지금 피 피감 토핑 바이오한테 더잘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맷집 봤나 지금 맷집 맷집 봤나 지금 모노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야, 이거 봤나? 야, 탁, 탁하고 피 봐봐. 탁, 탁하고 피, 피 남은 거 봐봐. 피 남은 거. 이게 완전 소름이에요. 이게 소름이에요. 바이오는 그래도 좀, 아, 내가 좀, 어? 광역 딜러니까 좀 아파. 이러고 있는데, 탁하고 그냥 딜도 폭 딜, 몸도 안 아파. 이게, 와. 우와... 이번 시즌도 내가 크게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날먹 될것 같아요. 솔직히. 이걸로 날먹 될것 같고. 그래, 날먹 말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본다면, 그냥, 아까, 요, 요거 해봤죠? 요거.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아니면 탱크를 한번 빼볼게요. 형이 단단하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해볼까? 왜하게? 야, 이거 너무 미친 덱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올스타 덱 같은 거 아니야? 올스타? 완전 올스타 덱인 것 같고요. 출발. 자, 시간이 그나마 여기 사초가 하나 있어서, 여기 먼저 한번착얼리고요 자, 서로 한 번, 어? 야, 이게 풀이 너무 늦구나? 이렇게 하니까. 쿨이 너무 늦는게 좀 문제다 와 뭐가 다 끝났나? 뭔데 잠깐만 뭐예요 방금? 나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다 저쪽이 지금 이덱게 이렇게 될게 문제가 기다리네. 쿨이 좀 누구 한 명이 좀 빠른 쿨이 한명 있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게 좀 느리다는 거 빼고 나면 그냥 뭐가 이렇게 설이 터지고 닭하고 찍어보고 에클리어 나오고 바이 찍었을 때 이미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던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풀이좀 빠르려면 펑킨이 한명 들어가도 좋긴 한데 이걸 아까 내가 빼버려 가지고 아좀 귀찮긴 한데 그냥 대충 끼워서라도 한번 가볼게요 대충 끼울게요 그냥 아무거나 끼고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쿨이 좀, 좀 빠르지 않을까요 돌아가는 게자 일단 p p 가 먼저 한번 일단 나온 다음 p p 가좀 앞에서 버텨주고 있고 한번 얼리고 얼리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빡카오 빠카오 빠카오 이렇게 까지 피피 도 화나고 얼리고 두두둑 자 이렇게 아까 나는 용쿠덱 썼을때가 제일,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현재로서는 요 덱으로 이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분은 내가 보기에 별상태보니까 이분은 마스터거든요. 자 가봅시다. 딸크까지 있어가지고 좀 탄탄할 수 있습니다. 푹푹 쳤는데 좀안 죽을 수도 있구요 자 일단 pp로 바로 스타트를 먼저 끊어주고 얼음 한번 촥 깔아주면서 서로 빙결이랑 막 터지고 pp 세팅이 좀안 됐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기틀 빠질 보고 있지만 오 지금 세팅이 조금 대충 꼈잖아요 pp꺼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냥 어, 그냥 거의 뭐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는데요? 거의 힘으로 찍어 눌러버립니다. 예, 요정도, 요정도. PP, 정말 좀, 아몬드 작좀 잘해주고 해갖고 괜히 기틀안 빠지고 이랬으면 거의 뭐 진짜 압도적으로는, 이 봐봐. 다크카카오 88만이에요. 다크카카오 1등입니다. 지금 딜량이. 아, 아 바파요가 1등이구나. 근데 별 가, 감안하면 다크카카오 딜량이 1인 것 같아. <웃음> 심지어 지금 오 라즈베리인데도 맷집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아, 당연히 탱커니까 오 아몬드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냥 오 라즈베리인데도 맷집 좋고 그냥 다틀리 부수는 그런 정도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맛장도 기대되죠, 여러분이. 예, 이거 도장 깨기도 한번 제가 기획해 볼 텐데 다크카카오 혹시 리세마라를 뽑은 분들 중에서 어. 뭐 리세마라 좀 돌리다가 다카카오 계정이 하나, 다하카 떴다. 그런 계정이 있으시면 제가 원래 소정의 선물 을기가좀 드리면서 그냥 기증받고 있거든요. 어, 그거 있으면 제가 바로 촬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촬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계정 버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연구소가 엄청 잘돼 있고 연구소 차이도 있고 해가지고 붙어보면 정확한 그 실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움 되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메일 주소 자막으로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어, 보내주시면 이쪽으로 어, 다크카카오 리세마라 빈 계정에 다 하나 뜬거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제가 소중의 선물 기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그 스마...